안녕하세요 플루토스건율아빠 이분행입니다 19년 4월 4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간단한 주제는 비트코인이 과연 상승 추세를 전환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총 12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격하게 상방으로의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기를 좀 찾아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어, 모두가 환호성을 지를 때 우리는 꼭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추세가 계속 이렇게 어, 지속되면 좋겠지만 어, 그렇지 않고 일정한 지지선을 설정을 해주시고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어,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와 전략을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시총 12 종목을 어, 살펴보시면 비트코인과 다 비슷하게 지금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방, 상승 후에 약간의 주정들을 다 받고 있는 지금 모습인데요. 시총 12종목이 모두 다 비슷하게 네, 이런 테더 제외하고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전일 대비 약 14%, 13.5%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약 19% 정도의 어, 상승률이었는데 현재는 어, 조정이 조금 거세게 어, 진행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일 대비 약 13.5%의 상승을 보인 비트코인 캐시가 시총 12종목에서는 가장 큰 변동성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요약 차트에서는 모두 다 조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진행하는 여지가 있는지 그러한 종목들을 확인하셔서 추가 매수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동안 상승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일대비 약 16%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레이븐, r 이 R v n 맞죠? r v n 종목이 전일대비 16%의 상승률로 현재 상승률 1위 종목에 머물러 있고요 어, 비트코인 캐시도 상승률 3위 그래서 시총, 시총이 시총좀 있는 종목 중에서는 최 가장 어, 최, 오랜만에 상승률 상위권에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오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종목들이 다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 지금은 상위 4위권 제외하고는 다 10% 미만에 미만으로 약간 조정세가 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대부분 아까, 어, 시총 12종목과 비슷하게 상승 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 지지선을 그어두시고, 각각, 각각 차트에 받는 지지선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지지선 지지 여부하고 반등하는지, 그렇다면 추가 매수자리가 있는지, 이 부분을 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MXN 이종목 한번 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게 관심 없는 종목이긴 한데 저, 현재 전일 대비 약 50% 마이너스 49%의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률 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이슈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차트가 뭐 급격하게 굉장히 밑으로 향한 모습이고요. 어, 이 종목 외에도 현재 상위 3개 종목 빼고는 대부분이 10% 미만의 종목을 보이고 있고요. 다 아까 다른 종목들과 다 비슷하죠. 상승 후에 네, 조정을 이어가는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의 지지, 지지선을 지지 찾고 지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정의 마무리 이유 반등의 여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의 거래량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 좀 요새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브리핑을 좀못 드렸는데 마지막 월요일 브리핑 대비해서는 현재 거래량이 어, 테더가 1위를 들어, 1위에 올라섰어요. 원래 비트코인 다음에 테더가 2위였는데, 거래량이 테더가 1위라는 것은, 테더로 뭔가를 많이 샀다. 사고 팔고를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시총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는 산, 매수세가 좀 많이 붙지 않았나 싶고요. 테더로 뭐 비트코인이나 어떤 물량이 큰 종목들. 비트코인으로 알트를 사는 대신 테더로 다른 종목들 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총이 많이 유입돼서 테더로 뭔가를 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 마지막 브리핑 대비 시총 12종목으로 들어온 것들은 트론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현재 새롭게 거래량 12종목으로 들어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을것같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지막 브리핑 드렸던 4월 1일 지난 월요일 대비 시총은 약 21%, 약21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약 35조원 3 5 4조 원 정도 증가한 상태이고요. 시청의 증, 시총의 증가가 어, 그렇게 심상치가 않은 않습니다. 매우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그리 급격하게 시청이 증가한 모습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4개월, 어, 지난 12월 달부터 지난 12월 부터의 모습을 보면 시청이 지난 12, 최근 12, 12개월간 가장 큰 시청의 증가를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 12월 대비형. 그래서 어쩌면 은 시총, 단순하게 시총으로만 보자면 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의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시총 증가한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살짝 시총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에 꺾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해 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그래프입니다 시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밑에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요세개 요 종목이 현재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총이 증가하면서 알트코인은 급감을 하고 있죠 즉 현재 들어온 시총의 유입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같은 좀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현재 어, 유입이 됐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어 단기 투자의 목적이 아니다. 현재 들어온 시총은 단기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 단기 투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좀긴 투자를 위해서 들어온 어 시총이다. 그 자금의 유입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은 단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총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시총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은 가격 역시 쉽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라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 시총과 이런 점유율 차트로 봤을 때는 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투자신장 현황 요약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두산 대표인 증시 중에서 해외 S&P 500 인덱스 1시간 네, 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마지막 브리핑에서 네, 이번 주 내에 2850선을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달 이상 2850선 이상으로 현재 도달을 했죠 목표가, 목표가를 이상으로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어, 현재 흐름상으로는 어, 다시 지지라인 테스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860선이나 다시 2,850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지지 확인 한 후에 지지 성공하면은 다음 반등, 반등까지 움직일 것 같고 다음 반등의 목표 지점은 약 2,940선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2,940선 이, 이 저항선은 제가 어, 한시 일일봉 차트에서 좀 주요한 주요한 저항선으로 작동을 해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지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어, 2940선까지 어, 움직일 것 같다는 라게 S&P500 인덱스 차트의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국내 코스피 인덱스 차트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역시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2163선 지지 받으면 은 2181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번 주 내로 돌파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역시 코스피도 골파 이상의 목표값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보주시면은 과거 그 북미회담 결렬,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강력하게 가격이 하락한 시점이었는데 매물대가 없이 하락을 했죠. 크게 지지받는 구간 없이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크게 뭐 저항받는 구간 없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저항, 저항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오를 수 있겠지만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2234 어,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부근이었 던 2234라인까지는 어, 충분히 쉽게 도달할 것으로 어,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일봉 아, 안전자산 대표인 골드차트1 1일봉차트입니다. 이런 쇠기 패턴 쇠기 패, 하락 쇠기 패턴의 상단 지지를 잘 받고 있는데요. 큰 변동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대 하락수세 채널의 중간라인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수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횡보의움직임 보이다가 다음 주부터 이 1296선 저항선이죠. 이 1296선 돌파하는지 또는 1281선 지지선이죠. 이 부분을 지지를 할지 이두 가지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적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흐를지 또는 하방으로 움직이다가 지지 실패하고 하단으로 이런 채널 내 움직임을 보일지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국가 통화별 거래량 순위입니다. 지난 마지막 월요일 브리핑 대비 비트코인 거래량이 약 150만 비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비트코인 현재 거래량 증가죠. 그리고 거래량, 기초 통화별 거래량 순위는 달러와 엔화, 브라질의 헤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 유로차트가 상위 5개 어,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어, 달러와 엔화가 비트코인 거래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리스 통계어거래수별 거래량 순위입니다. 현재 비트맥스, 그 k e x c h a n g e 비트플라이어 순으로 코인리스 통계가 보이고 있고요. 코인마켓 통계 거래량 순위는 어, F 코인, 그다음 비트마스 그다음 비트맥스 이세개 거래소가 상위 세개 거래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 통계 어, 자전 거래와 마진 거래 제외한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는 이제 어, 이 부분은 제가 수정안해 놨네요. 해볼게요. 자전 거래와 마진 거래를 제외한 코인마켓 어, 통계 순위고요. 오 똑같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좀 추정된 보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마켓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 자전거래와 마진거래 제외한 순위들은 OKXchange, 바이낸스, 이두개 거래소가 상위 두, 어, 두, 개의 종목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1일봉 기술 분석 지표 현황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 지표는 약한 하방의 흐름을 어, 예고하고 있고, 이동평균 지표는 15개의 지표, 1 5개 이동평균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예상하면서 강한 어,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는, 예측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표 요약입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최근 30일간 거래 매물대, 어, 그래프고요 거래 매물대 기준, 주 지지선은 약 4,087선, 주 지지선은 4,087선이고, 이선을 현재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요 지지선이 굉장히 아래, 거래 매물대 기준의 지지선은 굉장히 아래에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매물대 기준으로 4,200선까지는 쉽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200선은 쉽게 돌파를 했고, 역시 매물대가 없는 구간은 강하게 그냥 지나치면서 현재 4,600선부터 약 5,000선까지의 매물대를 조금씩 쌓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차트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어, 마지막 브리핑에서 주시하던 이평선 관점의 어, 주봉 차트고요. 자, 이 기준선 빨간색의 30일 이평선, 아 30주 주, 주봉이니까 30주 이평선, 입형선, 중기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현재 지지를 받고 예, 현재 가격이 이, 30일 중, 30주 중기입형 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태까지는 저항을 계속 받고, 가격이 내림이 있었으나, 현재는 저항을 돌파하고, 뭐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부터, 어, 이제 일요일, 일요일까지죠? 일요일, 오전,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이 주봉의 종가가 중기입형, 30주 이평 위에서 머물러, 다었다면은 다음 주 주봉은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추세전환의 어,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이나 남은 기간 내에 이중기평 어, 아래로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가격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어저께 제가 어, 텔레그램 채널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4835선 이, 선을, 이 선의 을이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지지는 성공했어요 지지 성공하고 다시 반등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위목균형표 상으로는 이 구름대 구름대 상단 저항선인 5140선 5140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돌파한다고 하면은 상방으로 다음 레벨은 5426선까지 가능하고요 돌파 실패한다고 하면은 역시 4835선의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피보나치 펜 기준 1일봉 차트고요. 어, 이 부분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피보나치 펜 50% 라인 좀 크게 해서 화면을 보면은 네, 이 라인입니다. 이제 고점에서부터 어, 하락 피보나치 펜 50% 라인이고요. 이 부분을 어,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상승 추세 에로의 전환의 근거라고 제가 아, 말씀하면 되렸었고요. 역시 다음 레벨로 움직이는 거죠. 자이 구간,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다음 레벨로 움직였는데 현재 또 다른 레벨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돌파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피보나 치평 50% 라인을 지지를 받고 가격이 내리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내리더라도 뭐이 정도면 은한 4,400선, 한, 한 3,300선까지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내리더라도 이렇게가 아니라 스멀스멀 이 50% 라인의 지지를 받고 움직인다고 하면 은 나쁘지 않은 어, 가격의 초으로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벨에 다음 레벨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식으로 이제는 피보나치팬 50% 라인 지지 받고 다음 레벨인 어, 38.2% 라인이죠. 이 38.2% 라인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아직은 다음 레벨로 가지 못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네, 추세대 하락 추세대 관점의 1 1봉 차트고요. 이 차트 역시 중요한 어, 차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어, 2018년 이 부분이 한 3월, 3월, 5월, 5월 좀될 3월인가요? 한 3월 정도 될것 같아요. 3월 이 부분부터 만들어왔던 하락 추세대입니다. 이 하락 추세대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 보였던 건데요. 현재 이 추세의 상단을 네, 돌파한 상황이죠. <웃음> 여태까지 고점마다 계속 저항을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 저항이 매우 강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 저항을 돌파했다는 것은 역시 하락 추세 종료가 되고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 근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돌파한 이후에 지지받는지 이 추세선을 지지받는지 여부를 꼭 중요하, 중요하게 주시를 해야 되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갈 건지 또는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인 건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세선 관점의 1일봉 차트입니다. 자이 파란색의 음, 굵은 선, 이 추세선이 최근 형성된 상승 추세선 중에 어, 그래도 가장 늦게 한세 번째로 생성된 추세선인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 2015년, 15년, 약 8월 8월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 굵은 파란색 추세선이 언제 생성됐냐면은 약 18년 11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을 때 그때 생성된 추세선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 하늘색이 2018년 12월 15일에 어, 생성된 추세선이고 이 추세선을 계속 지, 따라 지지받으면서 현재 움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어, 지지받고 현재 그 다음 최근에 생성된 추세선 돌파를 한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 준다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요 저항선을 5,510선으로 두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준다고 하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승형 삼각형의 패턴을 어,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지지받고 움직이는지 만약에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의 지지여 부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일목균형표 관점에 한 시간봉 차트로 좀 어, 차트를 주시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구름대 상단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구름대 따라서 올라가면서 5,140선의 저항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주요 주시 요주 항목으로 좀 보면서 어, 차트에 이상이 생기면 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제가 어,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어,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